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전국투어 콘서트 안내입니다.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은 벌써 중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본선 4차전 2라운드를 앞두고 곧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국투어 콘서트 공연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은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케이스포 돔에서 대구는 5월 13일에서 5월 14일 엑스코에서 고양은 5월 20일에서 5월 21일 킨텍스에서 창원지역은 5월 27일에서 5월 2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대전지역은 6월 3일에서 6월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광주는 6월 10일에서 6월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천은 6월 24일에서 6월 2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부산지역은 7월 8일에서 7월 9일 백스코에서 마지막으로 청주는 7월 15일에서 7월 16일 서구문화체육관에서 각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아직 티켓 오픈 일정은 공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지된 일정은 추후에 기획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추후에 공지가 또 나오는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일정을 계획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